팀포엔 다른 게임만큼이나 다양한 모드가 있습니다. 단연코 정말 다양한 모드와 맵이 있다고 할수 있죠. 물론 모드를 모든 서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것들은 커뮤니티 서버에서만 적용이 되죠. 스탠디, 베이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모드를 어디서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적용하고 적용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드를 설치하려면 SV Pure 설정을 알아야 합니다. 벨브 게임엔 SV Pure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p u r e 는뜻 그대로 순수한이라는 뜻입니다. 게임이 받아졌을 그 당시 그대로 플레이하겠 할지를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즉, 모드를 설치한다는 건 게임이 받아졌을 당시에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검열이 낮은 서버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게임을 찾으면 나오는 밸부브 공식 서버들은 sv-pure1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pure1 설정은 화이트리스트가 존재해서 화이트리스트 안에 들어와 있는 설정들은 게임 내에서도 볼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pure1으로 설정된 서버에서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소리죠. pure 설정이 된 서버들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두들을 설치한다고 해도 설치한 모든 것들을 볼수있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커뮤니티 서버들은 svpure 설정을 영으로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설정해두든 거면 없이 설치한 모든 모드가 보여지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모드들을 최대한으로 즐기고 싶다면 공식 서버가 아니라 커뮤니티 서버에 갇혀서 즐기는게 좋습니다 둘째로 아셔야 하는 것은 팀포트의 계층구조입니다 계층구조라고 하니 너무 어려운 말 같아서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폴더를 말하는 거예요 문서 폴더에는 문서가 있고 사진 폴더에 사진이 있듯이 팀포트도 각 폴더명에 따라 그와 관련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c g f 스케 a p 라는 프로그램으로 팀포트의 vpk 파일을 열어보면 설치 폴더에 볼수 있는 정보 외에 나머지 파일들이 정리된 것을 더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셋째로 커스텀 폴더입니다. 저희가 허드를 깔 때도 피트 사운드를 바꿀 때에도 모드를 설치할 때도 모두 이 커스텀 폴더를 사용합니다. 즉 모드나 이외 파일들을 적용시킬 때 커스텀 폴더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커스텀 폴더 내에 사용자가 식별할 이름 그리고 그 안에 팀포트의 원래 정보가 대체될 폴더나 컴팩 또는 이펙트나 파일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다가 베스트 캡션 그리고 베스트 크리. 그리고 폭발 제거 모드를 깔아놨습니다. 제가 로켓발 사할때 폭발이 작아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제가 이렇게 크리 받는 무기를 썼을 때저의 머리 위에 베이스 크리가 모양이 뜨는 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공방에서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폭발 이펙트가 작아지는 거는 공방 서버에서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공방서버에서는 크리츠는 별색 스 트리로 나타나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즉 같은 것을 설정했더라도 공방서버에서는 SV 퓨어 설정이 화이트리스트에 나와있지 않다면 보여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스파이 22명 영수처치 성공 영상입니다. 아, 지금 생각해보면 이걸 왜올렸는지도 모르겠고 되게 오글거린데 아무튼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재장전 모션과 발사 모션이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영상에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스파이의 오버하울 애니메이션 이라는 모드를 적용한 영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드를 설치한다고 봤을 때 한번 제가 직접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쓰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스파이 퍼스트 퍼센 애니메이션 오버하울 이라는 제가 썼던 스파이 오버하울 애니메이션 인데요 이걸 먼저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바나나 링크를 가져서 이렇게 쭉 아래로 내리다 보면은 다운로드가 있을 겁니다 다운로드해서 저같은 경우는 수동 설치를 추천합니다 클릭 한번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직접 어떻게 설치하는지 알아 두는 게더 좋겠죠 자 여기 이렇게 메모장에 써 있는 것처럼 여기서 s v p u r e 서버를 절대 플레이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거 하나만 설치하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치할 때는 이두 파일 둘다 적용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걸 복사를 한 다음에 팀포2 속성 로컬 파일 로컬 콘텐츠 폴더 보기 들어가신 다음에 TF 그리고 커스텀 들어가셔서 요 아까 이 파일 있죠? 요 파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팀포를 끼시면 돼요. 그럼 저희는 설치를 했으니까 이제 공방에서 과연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식 서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 적용이 되는지 볼까요? 아, 역시 되지 않아 있네요. 자, 하지만,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팀포트를 한번 껐다 켜시면 여기 VPK 사운드 캐시 파일이라는 이 새로운 파일이 생겼을 거예요. 이게 생겼다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한번 팀포트를 다시 켜보세요. 네, 그리고 팀포트를 껐다가 켰습니다. 네, 껐다 켜니까 이렇게 벨브 서버에서도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약간 오류가 있다면 이걸 들었을 때 옆쪽에 팔이 보여지는 게 있네요. 이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이거는 뷰모델을 줄여주면 됩니다. 뷰모델을 70으로 낮춰주면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공방에서도 이런 오버하울을 즐길 수가 있죠. 하지만 vpk 파일에서도 이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게임 바나나는 사이트가 다양하고 유용한 팀포트 모드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몇몇 개는 유용한진 모르겠지만 뭐그렇다고요이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vpk 파일들은 벨브 패키지 파일 확장자로 쉽게 폴더를 압축해둔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그냥 커스텀 폴더에 넣으시면 하면 돼요. 그럼 이제 허드와 같은 커스텀 폴더를 설치할 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영어는 아셔야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만 진짜 그렇게 어려운 영어는 대부분 안쓰니까 번역기만 돌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커스텀 폴더에는 여러분이 어느 모드를 깔았는지 알기 위해 식별하기 위한 모드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기존 팀포 파일을 교체할 폴더들과 파일들을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이전에 여러분이 설치한 모드가 적용이 되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한번 설치한 폴더의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커스터 안에 어떠한 이름, 그 다음에 팀포트에 대체할 파일이어야 합니다. 팀포트 폴더의 TF 폴더 안에 있는 폴더들과 이름이 같아야 한다는 말이죠. 정말 이래도 안된다면 마지막 방법입니다. 바로 원클릭 모드보이를 사용하는 것이죠. 게임 바나나의 왼쪽 바에 마우스를 드시면 원클릭 인스톨러의 목록이 뜹니다. 거기서 모드보이를 받아 설치해주세요. 그 이후 원하시는 모드나 효과들로가셔서 모드보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모드를 다운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팀포트의 폴더를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팀포트를 설치한 폴더, 저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설치했고요. 라이브러리, 커먼, 팀포트, TF 폴더를 선택해주시고 확인 눌러주면 시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드가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설치가 됐다고 하죠? 그럼 한번 게임에 들어가서 진짜로 설치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드가 게임 내에서 적용되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제가 설치한 모드가 v p k 확장자로 여러개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원클릭 모드보이는 이렇게 유저가 직접 골라야 하는 v p k 파일 확장자의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클릭 모드보이는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후에 삭제했기 때문에 다른 모드에서는 적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설치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원클릭 모드보이를 이용하는 것 대신 직접 설치하시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모드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드를 적용시켜서 다채로운 팀포트를 한번 즐겨보세요. 스탠디, 베이스였습니다.